요즘을 떠난 여정. Oh my god. <웃음> 이 변태야! <웃음> 이 변태야! 썸네일만 보고 이상한 생각하고 들어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절미 예정입니다 오늘은 핸드폰 어플로 간단하게 마사지를 할수 있는 앱스토어에서 난리가 난 어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목적이 달라지겠죠? 오늘은 우연히 앱스토어를 들어갔는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압 마사진가 아니면 주어 마사진인가줄수 있잖아 그 주어 이렇게 주어 주어 담아 주어 담아 그게 아니면 대체 지 ㅇ은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?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한번 다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치면 이게 나오더라고, 나오더라고요 받기 받았습니다 대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길래 앱스토어 베스트 탑 안에 왜 들어왔을까요? 이게 무엇을 사람들의 만족도를 채워줬길래 베스트 탑 안에 들었을까요? 들어가 보면 아주 간단한 스와이프, 스와이프. 뭐지 이 스와이프, 스와이프. 이게 진동 강도였어요. 옆으로 넘겨볼게요. 음, 음. 진동 취향을 <웃음> 고를 수 있는 겁니다. 첫 번째 이거는 띡, 띡, 띡, 띡, 띡, 띡, 빅이러고요이두 번째, 사이프를 해서 옆에 넘어가는 두 번째는 좀더 빠른 진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한번 제가 실제로 마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증나는데요?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오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마사지 효과가 없고 안티 스트레스는 물론 절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스트레스가 오히려 좀 쌓이는 기분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받기 싫은 전화를 킵! 옆으로 홀도 눌러놨는데 계속 울리면 정말 짜증나거든요. 근데 계속 부재중 전화가 오는 기분이네요. 솔직히 안마를 할 정도의 진동은 아닌데 왜 이게 베스트 탑 안에 들었어? 메뉴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. 삑삑삑 아니 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 이런 식으로 자기 맘대로. 정말 심플해요.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메뉴를 볼수 있는 게 없어요. 개발자 분의 한 말씀이 있으시네요. 한시간에 10만 원 하는 마사지는 너무 비싸죠? 핸드폰의 진동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받아 보세요. 음. 카테고리는 건강 및 피트니스 카테고리로 돼 있네요. 어? 이건 말고도 다른, 이 외에서 밑으로 좀 내려보면 다른 그런 진동 기계들이 있네요. 다른 것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동 기계, 편안한 마사지 이것도 다운받고요. 그리고 시크릿 가든 성인용품.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, 아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다운을 받아서 둘게요 왜냐면 이게 더 마사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안티 스트레스,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도 있고 내 육체, 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다운 받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사람 민망하게 오해받도록 하는 거야 오해받으면 나 큰일 난다 유! 자 이렇게 총세가지의 어플을 더 추가적으로 다운 받았습니다 세가지의 어플을 더 추가적으로 다운 받았는데요. 첫 번째로 이 친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란색 친구. 이름이 바이브레이션입니다. 바이브레이션. 우리 노래 볼때 아아아아아아 할때그 바이브레이션 있잖아요. 그거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진동을 자 그게 그 뜻이죠. 아무튼 바보. 아무튼 바이브레이션을 한번 써볼게요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보통 패턴. 안 해요. 안 사요. 노래 줄여 아 노래랑 같이 노래와 함께 진동 마사지기가 나오네요 이건 진짜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좀 느긋느긋해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마사지를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진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클릭 온더 사이클 투 스타트 이것 또한 진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좀더 아까 거보다 더 강렬하고 진동의 그 띡띡띡띡이 좀 많네요 패턴! 여기 밑에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패턴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강고야! 이렇게 제 원하는 진동을 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패턴, 운율 패턴, 랜덤 패턴, 느린 패턴 그리고 커스텀 패턴이 있어요 커스텀 패턴은 유료인 것 같아요 누르니까 구매하라고 나오네요 커스텀 패턴, 내 맘대로 커스텀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아 어, 확실히 느린 패턴 하니까 진동이 엄청 느려졌어요 띡띡띡띡 띡, 띡, 띡, 띡 이렇게 빠른 패턴 한번 해볼게요 운율 패턴 운율 패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율 패턴은 아주 미쳤네요 아주 빠르네요 다음 뭐야 무서워 껐는데도 계속 나와. 다음은 아이 마사지 유 라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른 맥박 이것도 오 이렇게 하면 그냥 꺼지는거고요 이렇게 하면 켜, 꺼지고 켜지고 아이 진짜 아 여기조차 패턴이 따로 있네요 패턴을 하면은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고를 수 있어요 초고속이 있네요 아 초고속 돈내야 된다 이거 봐 프리미엄 구매하래 아, 무조건 다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빠른 맥박으로 제가 한번 마사지를 해볼게요 그냥 오히려 전자파가 내 몸에 들어오는, 침투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잘...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크릿 가든 성인...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. 어. 회원 인증 시 1년간 유지되며. 1년? 아, 인증하면 1년간 왜내거 가지고 있냐고, 내 정보를. 그건 좀.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때.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고 싶어서 이걸 사용하나봐요. 아무데도 막 전화 안 오고 그러면 슬프잖아. 그래서 그냥 진동 느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? 진동 그냥 오는 거 느끼고 싶어서. 나는 갯불! 모두 다 변화!